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김병렬 입니다 자 우리 이 기본서 밑줄 강의 좀 오랫동안 못 찍었는데요 오늘 종로 방문가 와서 304호 비워 가지고 들어와서 기본서 밑줄 강의 촬영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재밌게 보세요 예자 지적 측량 부분입니다 184 페이지가 되겠죠 자 지적 측량의 의미는 뭐 크게 신경 쓸거없고요 그죠? 여기 목적 부분이 있잖아요. 자, 목적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 측량을 지적 측량으로 간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85페이지에도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의 대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걸 특별히 암기하실 건 아닌데, 다 지적 측량입니다. 근데, 이 외에 다른 측량들은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자, 두 가지 먼저 잡아 드릴게요. 자, 우리 경계, 복원 측량. 이거 경계점을 복원하는 거죠. 지적 현황 측량. 자,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할 때 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측량은 검사 측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측량하면 검사 받거든요 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 여기 시험에 잘나왔고요자 요즘에 이제 조심하실 게이 검사를 이제 소관청에서 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네, 검사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달라고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른 측량 하고 나면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요거 제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자 검사 측량과 여기 재조사 측량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 전부 다 지적 측량 대상에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두 가지는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중에서도 알아서 절차적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의뢰를 하긴 하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머진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측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측량의 의의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측량 방법이 출제된 지좀 오래됐어요. 일단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의뢰, 방금 말씀드린 의뢰죠. 의뢰는 우리 소유자들이 필요가 있으면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수행자는 등록한 업자, 업 등록한 자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돈 내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검사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 제조사 측량 이두 가지는 자,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적증량이 맞긴 하지만 의뢰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버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수행 계획서 라고 나옵니다 자이 의뢰를 받으면 다음 날까지 이 수행자들이 소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라는 거 요거를 3일 이내 그럼 틀립니다 네, 다음 날이고요 그다음 이 측량 실시 기간이 시험에 많이 났었어요 일단 측량 기간 5일 검사기간 사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로 기준점 설치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가산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게 출제가 최근에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했을 때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4분의 1은 검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요 내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측량 검사에 대해서 자 검사 했죠 근데 요거 기억하시라 했어요 경계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우리 현경이라고 외운 적이 있었어요 현경이 얘네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됐고요 예, 여기 기준점 부분도 사실은 뭐, 예,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요 정도 이제 검토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뭐또눈에 하나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갈까요? 예, 정교 수업 시간에 잘 수업을 잘안 했는데. 자, 이쪽에 적부심사,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적부심사는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수행자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청구를 할 때, 자,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위원회 회부를 하고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간 기본적으로 60일, 연장 기간 30일. 그래서 3, 6, 3이죠.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체없이라고 했죠? 지체없이. 자, 지체없이. 지체없이. 의결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지체없이.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거를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고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절차를 꼭암기해놓으세요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이 순서대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의교 수송부 해가지고 정정도 할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지적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중앙, 그죠? 시도에는 지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적위원회가 있다. 그죠? 그 중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요거를 지방지적위원회에 준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위원은 다섯 명에서 열 명. 지적버스위원회 전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 우리 위원장이 되고요. 자,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은 우리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하게 돼 있죠. 위원장 장관이 임명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간사나 뭐 수당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 여기 회의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 당연히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그다음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적 수죠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하게 할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의 5일 전 알아주셔야 되겠죠? 관련이 있으면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대로 요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시도해준다라고 했었죠? 시도마다. 음. 그다음 여기 이제 시군구에 든다는 틀리는 거예요. 축적변경위원회관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다섯 명, 명 비슷하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오, 어,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중앙지적위원회산서 일은 정책도 개발하고, 자, 이 기술도 개발합니다. 그죠? 기술연구개발. 그 다음에 재심사죠? 하 재심사. 그리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징계도 합니다. 요게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반면,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만 합니다. 심사. 거걸 구별을 좀 잘하셔야 돼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무슨 뭐 정책 개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려요. 중앙에서 정책 기술 개발하고 기술자 양성징계를 하고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방은 그냥 심사만 한다. 요 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밑줄 거 드리는 강의 지적법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